오. <웃음> <웃음> 아, 야, 막장이뭐 할까? <웃음> 어? Oh, no, no! No! <웃음> 이거 확정타야? 아니 이거 확정타야? 고생하셨습니다 <웃음> 아 어, 이거 확정타구나